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이번 어, 시간에도 모이킹 진로 QA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이킹 업무 시에 마이 활용하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어,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 칼리미눅스에 있는 어, 도구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예,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은 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음, 제 경험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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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 도구라는 것은 자자이 도구라는 것은 어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어이 적합한 도구가 없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동으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부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간단하게라도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내는지. 근데 이 도구라는 거 모이킴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만약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적합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으면 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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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다 찾아낸다라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뭔가 업무를 할까. 내가 한, 뭐, 일주일 동안 해야 한 거, 이게 수동으로 이용해서 뭔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을 내가 이 도구들을 사용을 한다면 은좀더더 더 앞당겨서, 일정들을 더 앞당겨서 할수 있으면 은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보조수단인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도구를 사용해, 사용했더니 막 무슨 AI처럼 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것도구를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도구 자체 돌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 모의해킹 업무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보조 수단입니다. 그럴 때는 도구라는 것은 이 수단을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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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WS에서도 접근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것이 바로 버스켓. 예, 스켓이라고 해야죠. 우리 저장소죠, 저장소. 보통 저장소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외부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서치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뭐 MySQL, MongoDB, 그 다음에 AWS, 그 다음에 GCP,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장소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다 접근 제어가 미흡해가지고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객 서비스에서 만약 사용을 하고 있다고 라 한다면 은 얘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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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공격 코드들, 특히 뭐 메타스플로잇 대표적으로메타스포이트도 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구들은 거의 다 칼리 리눅스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쭉 살펴보면요. 칼리눅스에 없는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범죄자들이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 해킹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 어떤 것들을 어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분석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때 이런 도구들에 대한 쓰임들도 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어 내가 모이 해킹할 때 사용할 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반법론에다가 이 도구들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하할 도구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 반법론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안하나는 여러분들 경험의 바탕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개좀 살펴보면 은웹 어플리케이션 모이킹 수행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프록시입니다 프록시라는 것은 모이킹을 할때 거의 계속 그냥 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거의 8시간 계속 켜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록시는 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패킷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인터셉트를 하고 난 뒤에 그인터셉트한 것을 마음대로 어떤 리퀘스 값, 요청 값들을 수정을 한다거나 리스판스 값들을 수정을 할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수정하면서 을 우회를 할때 저희가 프록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넘어가는 값들을 확인할 때 프록시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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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하죠 프록시에서 그리고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구입을 해서 또좀더더 또, 더 이제 스캐너나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록시만 사용한다면은 예, 버프 스위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캔 기능이나 그런 것들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워터브스잡을예 그를 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수진단 여기에서 말하는 전수진단은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모의 킹을 할때이 url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대상으로 내가 점검을 하겠다 이게 모든 파라미터 값에다가 어떤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전수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전수진단이라는 의미들이 좀 나, 나, 다른데서는 좀 다르게 아니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점검을 할 때는 앱스캔이나 아코네틱스 같은 걸 합니다 이건 유료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고객사 쪽에서는 요 유료 도구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부터 구입을 했어요. 와, 활용을 어떻게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것이겠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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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라는 도구하고 B라는 도구하고 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디눅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한번요.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활용도가 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고 어 확인, 확인을 해보시고 바랍니다.